웹스퀘어 퀵가이드입니다탭 컨트롤의 탭 스크롤 속성과 탭 포지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두 속성을 사용하여 탭 목록을 표시하는 탭 목록 버튼의 위치는 탭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탭 스크롤을 트루로 설정해야 탭 목록 버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탭 포지션 속성 값이 탑이거나 바텀인 경우에만 탭 목록 버튼이 표시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탭 컨트롤 컴포넌트입니다. 탭 1의 소스 파일은 탭 XML입니다. 탭 XML 화면입니다. 메인 페이지를 로딩하면 앞에서 본탭1 이외에 9개의 탭이 추가로 생성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추가로 생성되는 탭의 소스 파일은 t a b s a d d e x m l 입니다 t a b s a d d e x m l 화면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불러온 모습입니다. 탭 1과 페이지 로딩 시 추가된 9개의 탭을 포함한 총 10개의 탭이 상단에 표시됩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메인 페이지에 탭 스크롤 속성을 검색하십시오. 탭 스크롤 속성 r 질 e 로 설정합니다. 저장합니다. 페이지를 다시 로딩합니다. 탭 목록 버튼이 상단에 표시되고, 버튼을 클릭하면 탭 목록이 표시됩니다. 그리고 목록에서 탭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탭 화면이 선택됩니다. 현재는 탭이 9개 표시됩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탭 포지션 속성 값을 탑으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. 페이지를 다시 로딩합니다. 탭과 탭 목록 버튼이 역시 상단에 표시됩니다. 단, 탭 포지션이 기본 값일 때와 비교하여 약간의 CSS 차이가 있습니다. 탭 포지션 속성 값을 바텀으로 설정합니다. 레프트나 라이트는 선택하지 마십시오. 저장합니다. 페이지를 다시 로딩합니다. 탭들이 하단에 표시되고, 탭 목록 버튼 역시 하단에 표시됩니다. 탭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탭 목록이 표시되고, 탭 목록에서 탭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웹스케어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